우리 바아 베스트 K 뮤직 어워즈 신하이 퍼포먼스 입니다삼니다스트드드립니다먼신드 퍼포먼스 신 퍼포먼스 드립드립 <웃음> 우선 하늘에사신하국님께도게감사서도한국고서고한국에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브국에서도한에서도한국도서도 한국에서도 내서 와주신 팬분들 한국에서도 도 한국에서도 한국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수한도한도한도한니다 우선 오늘 소리바다 로어드를 참여하는 게무나 좋습니다. 오랜만에 티네이저로 쳤더니 몸이 다시 좀 반응이 오네요. 신한류 네. 어, 퍼포먼스 상을 받게 되었는데 우선 가넷!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너무나 고마워요 진짜.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는 역시나 우리 가넷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어, 오늘 어, 서울바다 소리바다? 네. 소리바다를 와주신 우리 가넷들 너무나 고마워요 진짜. 어, 진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 고맙고 멀리서 뭐 한국, 중국, 일본, 뭐 러시아, 미국 전 세계에 있는 가넷들 어, 너무나 감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실망을 어, 안 주는 그런 가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가넷들도 조금만 기다려요. 다시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. 오늘 고마워요, 가넷. 안녕.